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30살 김명섭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EOC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치를 위한 정치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많이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EOC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제가 살아왔던 가치관과 매우 지향점이 같아서 더욱 공부를 하고 싶었고요 거기에서 알게 된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EOF도 알게 되어서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OF를 통해서 어 우리나라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더 크게 갖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될것 같아서 매우 설레고 기분이 좋았고요 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좋은 가치를 공유하고 더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